변함없는 난 계속 끝까지 일하실 거예요 내가 은퇴하면 아이들이 맡아 사겠죠 너네도 이제 마담을 해보면 나보다 더 많은 마담이 될 거예요 <웃음> <웃음> 만약에 마담인데 술을 먹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.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? 처음에 어, 언니 들어가 쉬어 이러겠지. 니보다 어려요. 나보다 어려? 얘 음. 예, 들어가 빨리 쉬어. 처음에 이렇게 얘기할것 같아요. 그래요. 근데 이제 뭐막 계속 나온다 니까 그러면 이제 야씨 팔려놔. 안 돼. 안 돼. 뭐. 말이 안 돼. 말이 안 돼. 그럼 뭐 3초씩 겪으러내야지 뭐. 나 <웃음> 그만둘 거야! 가라. <웃음> 어 그래 그만뒀어요. 또한 날은 또 누가 계속 치가 그래요 그래도 응. 언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묵묵하게 지켜주는 다른 아가씨들이 있기 때문에 가위가 돌아가잖아. 이제 네가 해봐요. 네가 마담을 요 언니 저성명좀 하고 올게요. 어 갔다 와. 언니 저한대 쉬는 거예요? 아니. 영원히. 금만듣게요어그래까 응, 네. 이 아가씨도 그만뒀어요. 우선 네명밖에안 <웃음> 남았어요 아가씨. 응. 너네 둘포함면 아마 지희 둘이 은 거예요. 공주 야나 공주 야 너기 헛에해서한 달씩 시고 와. 그럼 어. 가서 언니 할말 있어. 네가 제일 먼저 나갔어. <웃음> <웃음> 쓰잘데기 <쓰실 때가> 없는 년. <웃음> 위즈서 <웃음> <웃음> 얘기하는 거왜 버텼어? 아니 언니 <웃음> 제가 할 말은 그게 <웃음> 아니라요 <웃음> 아니, 언니 이년이 <웃음> <신혈이> 나간다 그랬을아요 <웃음> 저는 여기 있을 거 아니죠? <웃음> 그럼. <웃음> 마음, <웃음> 우리 얘기는 믿지. <웃음> 야나 당하고 <웃음> 이제 생각해봐 저기 언니 나 셋이나 뭐 가게가 돌아가겠냐 앞에서 붕어빵이나 구워야지 붕어빵 <웃음> 이야 <웃음> 아무런 못그워 잘했을 그랑비싼데 요즘 붕어빵 또 얼굴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그거 하더라 <웃음> 아니 아가씨 휴가 차대 머리 안 아파요? 아파요 아픈 아가씨도 있고 안 아픈 아가씨도 있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때 이렇게 무시니까 이때 좀 양보해줄 수 있어. 어, 오케이 알았어 하는 사람이 있고 아우, 안 된다. 뭐 한다. 이런 사람이 있고. 아니 사왜 사실... <웃음> <사실 지금 웃음> 선대보사예요? <웃음> <왜> <웃음> 누군지 다알겠어데 <웃음> 삑! <빅>, 난나 <난아. 웃음> 오늘 무섭다 방송은 <웃음> <미달이>. <웃음> 만약 역할력, 역할극 한다면, 추들은더올려서 어떤 역할을, 나는, 동훈이지동훈이 뽑기. 자기 뽑아야 돼요. 하나, 둘, 셋. <웃음> <웃음> 내가 딱인 거 봐. 동훈이 재질인 가 봐. 자, 그리 팔아를 뽑겠어요. 하나, 둘, 셋. 어, <웃음> 만장일치야! <웃음> <오, 맞나>, <웃음> <웃음> 해정이. 스튜어디스 해정아. <웃음> 스튜어디스 해정이. 하나, 둘, 셋. 없어. 내가 해정이네. <웃음> 어나 그럼 연진이야. 응. <웃음> 여기가 연진이. 나는 어. 이눈 한... 살짝 너무 뭔가. 아난이 언니가 찰떡궁인 것 같은데. 어, 연진을 너무 고민했어. 어. 스튜디오스 해정아. 어. <웃음> <웃음> 스튜디오스 해정아 옷 샀나봐. 아 어, 우리 남자친구가 이번에 유부가살아어 샀어. 니 남자친구가 혹시 타라니? 예예 <웃음> 예, 이게 도시야? <웃음> 어. 예 맞지도 않은 니네 옷이야. <웃음> <웃음> 나한 맞을 것같은 너무 젊어